지금 어 진주 신한동 신한점으로 어 신메뉴 개발 테스트 하러 갑니다. 익혀야 되는 거야? 익혀야죠, 그거. 새로 먹는 게 아니고 익히는 거. 음, 이게 몇인군? 몇 인분, 몇 회분이에요? 그 제가 볼때 이게 가격이 얼마? 세. 아니 일단은 근데 이거를 봐봐 형님 응. 이거 몇 인분 줄수 있을 것 같아? 4인분 4인분? 4인분? 응. 아니야 너무 적어 4인분 적다고? 어 3인분? 2인분 허? 이게 한 덩어리 2인분인 거 이거? 야 그럼 이거 한뭐한만원원 2... 원짜리야? 아니 봐봐 아니 4인분은 어떻게 줄 건데? 그렇게 그렇게. 아니야 너무 적어 이거 야, 2인분 하려면 이거 가격대가 제일 높아야 될것 같은데 얘가 만 원대일 것 같은데 맞아 안쓸지. 아니요. <웃음> 아니, 그니아안 아니, 아니, 아니, 에 요거 하나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부드러운, 부드러운게 많이 나오네 아, 괜찮아, 괜찮아 그거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어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서우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차 이름면다 도배를 하고 가야겠다. 아, 라기름무친다불코 아, 아, 아, 네. 뭐지? 기름 코팅이 돼 있으면 아, 안무서와 음, 식감이. 그리고 이게 참깨 우리 레몬이 들어가잖아. 그치. 생그러 진짜 잘 어울려. 맞아. 어. 음, 먹어봐 요좀더 뿌려서 먹어봐야 돼. 嗯挺嗯嗯嗯